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싼 10가지 이유 2편입니다 즉 지난 영상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비싼 이유 10가지 1편에 이어서 아, 이 내용의 2편 성격의 영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파트값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이유에 대하여 건축 전문가로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 내용은 다알 것이고 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비싼 10가지 이유는 이 다음과 같은 것인데 지난 영상 1편에 이어서 아파트는 왜 비싼 것이고 왜 비싸야만 하는 것이며 왜 단독주택 등 다른 종류의 집보다 훨씬 비싼 것일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생각해 볼텐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비싼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비용인 거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서 지난 영상에서 1번에서부터 8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8번까지는 순수하게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보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쓸데없는 비용이었고 오늘 말씀드릴 9번 프리미엄, 10번 폭등비 이런 거는 분양가에 던져진 비용인 셈인데 이 모든 10가지 때문에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9번 프리미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8번까지의 불필요한 비용 때문에 아파트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또 아직도 끝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비용으로 이제는 거의 상식이 되다시피 한피라고 하는 웃돈입니다 당첨만 되면 대박난다는 로또아파트 등에는 수천 수억의 프리미엄이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붙습니다 아 브랜드나 지역, 아파트, 규모마다 다르긴 하지만 분양이 끝나자마자 금방 이웃돈이 붙어버리는 것이죠. 참그돈 벌기 쉽습니다. 재수 좋은 사람은 한순간에 엄청난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건데 완전히 복골복이요 돈 먹고 돈먹게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순간적으로 그 아파트는 프리미엄만큼 아파트값이 튀어오른 것이죠. 당연히 이것도 당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분양권을 현장에서 사거나 언젠가 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드디어 열 번째 폭등비 이 폭등한 아파트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나 쓸데없이 붙은 1에서 8번까지의 비용에다가 또 프리미엄이 붙은 그 아파트가 또다시 아파트 값을 폭등으로 올라 버린 비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놈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죠 그 많은 거품에 또 프리미엄까지 붙은 그 아파트 값이 또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마구 올라가는 거죠. 아니 그놈 의 아파트에는 금으로 다시 도배를 했다면야 당연한 일인데 금으로 도배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낡아지고 더러워진 아파트에 금값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도 올랐다 하면 수천은 기본이고 그냥 억대 아닙니까? 뭐 쩨쩨하게 수십만원이나 수백만원이 아니며 그런정도라면 아예 말도 안합니다. 오죽하면 폭등이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장관들의 목에 달아날 지경이고 정권이 위태로워져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겠습니까? 그런데도 참 신기합니다. 희한하게 억소리가 튀어나올 만큼 엄청난 금액이 올랐는데도 사람들은 무덤덤합니다. 태평해요? 그저 그런갑다. 또올랐나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집값이 오른 아파트 주인은 표정관리에 들어가고 당장 사야할 사람은 복창이 터질 지경이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아니 몇백 몇천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월급으로 치자면 몇개월 치며 쌀값으로 치자면 그 쌀이 몇가머리가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수백 수천도 아니요 억대니 도대체 월급이나 쌀값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되는 큰돈 아닙니까? 상상이 안되는 엄청난 그 돈이 한순간에 올라 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아무런 노력이나 호재도 없는데도 그 아파트가 뭐 재건축을 한다거나 무슨 초고속 전철이 지나간다는 헛소문이라도 날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 속으 기가 막힙니다 하천 어쨌거나 폭등했습니다 옳은 것이죠 이게 또 한번 오른 것은 잘 내리지도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순간적으로 폭등을 하고 내리는 것은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고 그저 조금 내립니다 그것도 조족지열 정도로 어쨌거나 폭등을 하든 조족지열이든 이 모든 건 역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떠안아야할 몫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아파트 값이 비싼 것이고 비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다른 종류의 집보다도 훨씬 비싼 것입니다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핑계없는 무덤 없듯이 그 이유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안아야 할 것은 당연히 또 안아야 하는데 또 안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상한 것은 이 많고도 많은 비용들에 대하여 단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불편하고 부당한 사실이죠. 국민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뭐 연예인을 모델로 쓰라거나 성이나 궁전 같은 장식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뭐 인테리어를 그렇게 빵빵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빛가 번쩍한 가구들을 놓아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다 지네들이 알아서 한 것들입니다. 그 많고 많은 비용 가운데 이같이 쓸데없는 비용, 불필요한 비용,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은 제거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거품을 없애야 합니다. 거품에 해당하는 비용이 원가보다 많은 아파트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아파트가 있다는 말이죠. 정말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상식도 아니죠. 말이 그렇지 어떻게 배꼽이 배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큰 배꼽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배꼽은 없는데 바로 이 나라에 실제로 그런 배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비싼 배보다 배꼽이 큰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난리들입니다. 야담 법석들인데 배보다 더큰 배꼽을 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비정상적인 아파트를 못 사서 안달이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청약경쟁이 치열합니다. 무려 몇백 대 일까지 하는 아파트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는데도 그런 아파트를 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수시로 폭등하는 아파트도 못사서 야단이고 모두가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는 온갖 정책을 강구하느라 법석을 떨고 있고 신문과 방송은 아파트가 폭등을 대석특필 아니 어떤 언론은 부추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당장은 집이 필요하고 우선 당장은 아파트가 인기가 좋고 우선 당장은 아파트가 불패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모양인데 과연 언제까지나 그럴까요? 이 아파트가 불폐라는 말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지금은 당장 아파트값이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아도 언젠가 아파트가 불폐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의견과 집은 더 이상 재산 증식 수단도 아닌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어느 전문가들의 말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 바로 이런 점들은 가벼이 생각할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항상 오르기만 할줄 알지만 그 아파트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오르기만 할까요? 그야말로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도 있던데 그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가 언젠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날개도 없이 추락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 비하실적이고 세상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아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파트라는 집은 다른 종류의 집보다도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거품이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훨씬 비싼 집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의 집인 바로 단독주택보다도 훨씬 비싸다는 이 비정상적인 사실은 꼭 주목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여간 지난 영상과 오늘까지 아파트값이 비싼 이열가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런 점들에 대하여 좀더 현실적으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마치지 못한 그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점과 1 1번째방값 아파트는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1 2번째로 아파트 위주의 주택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차원에서 왜 아파트가 비싼 것인지에 대한 이 열가지를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 불필요한 비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행사의 비용 두 번째는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 세 번째는 위험부담금 네 번째 홍보비 다섯 번째 분양 대행료 여섯 번째로 과다한 장식비 일곱 번째로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 여덟 번째로 분양가의 투명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 8가지 문제로 해서 아파트의 분양가가 비싼 이유가 된 것이고 다음으로 그럼 비싸게 된 아파트 분양가에다가 또 프레미엄이 붙고 또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비싼 아파트값이 더 비싸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는데 어떻습니까? 이런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비용과 불 필요하기 거지없는 거품으로 가득차 다른 종류의 집보다도 훨씬 더 비싼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